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자 해외선물 멍이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이 증시는 우크라이나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FMC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FMC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하며 올해 금리 전망을 4.4%로 발표하면서 시장은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했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경우 금리 전망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발언에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모습에 결국 하락마맞했습니다 원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강세 여파와 원유 재고가 지난주 대비 1 1 4만배럴 증가 소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일은 FMC 발표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는 하루였는데요. 연준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홍보에 시장은 연이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으로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익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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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간 기준 금일 21시 30분에 주간 실업상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는 21만 8천명으로 이전 치인 21만 3천명 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추이를알수 있는 중요한 주간지표입니다. 그리고 금일 당사에 상장된 50여개 미국 주식 우장 종목 중 금일 예정된 배당 일정과 기업 이벤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달싹은 12,2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79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87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4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0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정책이 계속되는 만큼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보다는 아래쪽 방향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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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선물 원기충전 유진최화선물 김어 수호였습니다 I hope for you in today, bye bye